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로띠띠띠띠띠띠띠띠띠거거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웃음> <좋은 것 같죠. 웃음> 우리 들그 혼인의 포착 이거 어디야 여기가?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근데? 차가 막, 옆거 틀리다, 선아. 여기 베란다였잖아. 어, 진짜? 여기를 이제. 어, 이베란다였데 응. 엄마 여기 정말 딸기 치고 있는데? 여 놀고 있는 공간인데, 어... 여기를 내가 멋지한번 만들어서. 가어 황트에... 어, 이거 어디 공간이 지 자, 보세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추억 의 옛날 종이 인형이라든가, 일번에 옛날에 뭐 김완선 씨라든가,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뭐사태즈와 아이들, 그 다음에 제 애기 엄마한테 했던 뭐 프로포즈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인들이랑 찍었던 제 추억의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쪽 두 번째 컨셉은 뭐 추억의 이제 딱지라든가, 이쪽은 여자들이 좋아했던 거라면은 이쪽은 우리 남자, 남학생들이 좋아했던 그런 뭐 조리판, 또 저희 이모님이세요. 예전에. 80년대 최수정 씨, 팬라트 군대에 유명하신 팬라트 최수정 씨 옆에 저희 이모님이 같이 예정에참아하셨었고 어? 술집에 아이들 들어오면 <웃음> 여기 19세 미만 못 들어옵니다. 아, 아니요. 사실 술은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아마 저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후에 한잔씩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친한 아마 친구들도 <웃음> 너무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조금씩 선선해지고 해서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한번 초대도 방 해볼까 합니다. 2월달 정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런 포스터. 좋아. 달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막만 해놓고 이렇게다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붙이다 보니까 여기는 <웃음> 조금 <웃음> <또 바로> 선물입니다 <웃음> 네, 결정적으로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애들도 어리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야 아,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가족 가족들도건강하게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홍차를 만들어서 얘기마라 이제 오선도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추억도 떠올리면서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목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니면 이거 한명 정도 지금 바로 시험 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요그면네 네. 네. 응? 가만... 네, 그 집에서 쉽게 쓸수 있게 위에 이미 펀칭이 다 마감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그 후크만 있으면. 이게 예, 누구든지 집에서 손보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응. 아, 이런 그냥 일반 후크. 네, 예,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조착식도 그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래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라이터로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칼입이다 음. 요것은 쉽게 이제 걸어서 만들 수 있고요. 한번 어떻게 잘 보여드, 보여드릴까요? 네, 만들 예, 할 겁니다. 두부 김치. 그 애들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계란말이거든요. 아 그럼 계란말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엄마 음, 엄마 이거 중학교 때 사진 엄마 이거 중학교 때 응, 응, 응. 사진을 이추학의 사진을 여기다가 흙채다 아, 붙이려고 전이 엄마가 갖고 있었어? 엄마 사진을? 아 그럼요 이렇 생각이 나세요? 나죠 도와줄 네, 제가 동대문 쪽에동대문 있는 거 확인 안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봄에 얻어난 거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상황이 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죠 제가 양전가지고 이런 걸 남끼도 놀라가요 근데 어, 너무 예쁘다고 올라가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올라가서요 엄마한테 열네 살이다살이든 그럼 5 0년더 되거든요 뭘 네. 좋아하지 또? 네. 기효 좋아하고 옳지 네. 또? 수박? 옳다이 네. 네. 네. 네. 네. 좋아하네 우리 네. 지금. 우영훈이, 식사 안 하도 배부르시겠죠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여기 오면은, 가슴도 저하지만 무슨 눈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돌죠? 얘들, 얘들 보면은. 너무 음, 너무 이렇게, 혈액 혈액이랑 가족이 이래서, 피보다,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 줘. 그대. 조금씩 천천히 나게 다가와줄래 예 지루했던 나의 지난날이었기밤 조금 더달 꿈이 나 계속 사귈 더 가까이 다가와 줄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라 줄게.